관하여 라는 제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증거하겠습니다 예, 계속 아마 3주째 마태복음 22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후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재의 삶만이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잡혔다가 다시 또 이제 뭐좀 늘어나지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이나 19년, 20년, 21년 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을 못하던 사람들이 최근에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연말이기 때문에 대개 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제주도는 아, 겨울철에 결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결혼에 아주 피크 걷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지요 왜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지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바뀌어지지요 근데 바뀌어지는 것 중에 연속인 것과 단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이어져 오던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의 삶도 계속 이어지는 것과 단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큰일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현재의 삶과 다가올 삶, 내생은 전혀 다른 것도 있고 지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단절되는 거지요. 그래서 차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도 우리가 삶은 같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삶이 계속 이어지면은 서로서로 서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었을 때의 삶도 연속인 것과 단절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인 것과 단절을 이것을 어떻게 잘 구분하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갈 때도 그렇죠.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갔을 때 학생 같은 기분을 계속하면 그 직장에서 안 되지요. 그래서 뭐 어떤 사건과 사건에 연속과 단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얘기해 줘.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역시 새로운 비조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었을 때의 삶이 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전에 갔을 때의 새로운 비조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그 전과 그 이후 또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예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연속과 단절을 잘 구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질책을 했죠 책망을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안되겠다 우리도 뭔가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에서 수치를 좀 당하게 해야 되겠다는 하 거죠 그래서 첫번째 지난주에 시도를 해서 망했죠 오늘 두번째는 새로운 집단이 나타납니다 오늘 나타난 집단은 사두개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한 얘기가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 보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두개 사람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질문을 할때 24절에 보면 인용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논쟁을 붙을 때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법에도 가장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하고 뭘 하더라도 위원회 소지에서 폐기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들은 근거를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성경의 말씀에 기본을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답변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고 또 성경에서 어떻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뭐 얘기할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난 이 사두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친 로마 경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내 드린의 공회원 있고 예수님을 빵빵빵 이렇게 뭐 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없다고 했으며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이 사람들도 이 그 집단들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뭐냐하면은 수혼법입니다. 일곱 형제가 있어서 계속 결혼을 하는데 그것이 수혼법이라도 얘기하고 뭐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계대법. 대대결혼법, 형사취소법 이렇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수원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갑자기 하류 최하류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보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땅이라든지 그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족보도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날로 얘기하면 양아들 가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있기는 있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취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취하다 라는 것은 일곱 형제와 한 여인이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한게 아니라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두개인이 사례를 들어서 쭉 결혼 생활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오늘 딱 기본으로 베이스에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후 삶에 관하여라고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사두개인들이 우매한 질문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하고 그 목격자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에 성어에도 사자성구라는 사자성어에도 우문현답이라 하지요. 우문현답이요.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은, 그러나 현명한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의 그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문현답을 했을 때그 현답을 한 사람의 박수막 치고, 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오늘 우매한 질문하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주에 말씀드린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얘기한 것 같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레 선생님이는 호격이죠. 디다스 칼레 원래 명사는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디다스 칼레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는 않지만 은이 사람은 라비 정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디다스 칼로스, 디다스 칼레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이 진실이고 정말로 올바른 상황이다, 실제 상황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5절에서 우리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본 이야기다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잘 읽어야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하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채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이 전혀 다르지요, 의미가요. 여러분, 모세의 말씀을 어떤 것을 갖고 왔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의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 25장 5절을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이 몇 가지 실수행게 있어요. 뭐냐면 연속되는 것과 불연속, 지속과 단절 이것을 잘나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 생활하기 전과 한 후와 이것이 따로 계속 지속될 것과 단절될 것이 있었는데 단절될 것과 지속될 것을 나누지 못하면 거기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AD 보통 30세라고 하면 30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가 출애급할 때가 주전 1446년입니다. 주전요. 그러니까 천년에 1,400년, 1,500년 뒤라고 생각하면 은그 당시에 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이후에 중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예언서 말라기로 끝나지요. 그 사이에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에 보면 은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9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가장 부활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짓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어떻게 자기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온전히 모세오경만 있지 그 다음 것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곡했다 이러는 거예 성경을 그래서 이 부활신앙과 또 하나는 부활 전후에 삶의 차이를 몰렸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육신은 단절되지만은 우리의 영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생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육신이 달랐잖아요. 문을 닫았을 때도 들어오셨고 언제 뭐 어디에 나타난 때도 그냥 나타나시. 그러니까 이이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똑똑한 다 똑똑한 질문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보시기에 어리석은 질문이었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가장 큰 결점은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경험을 자기들이 체험한 그것 이상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얘기했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면 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들 했죠. 너희들이 표적이나 증거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있고 볼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수평선의 바닷가에 가더라도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5, 5km, 6km 정도 보면 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술술을 다 파악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람은 60이 넘으면 2순위라 그러지요 사람이 얘기하면 무슨 것을 말씀하는지 다 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사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나는 무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호세야서 6장 4절 상반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내 삶을 반추해 보면은 내가 무지해서 사기에 당하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고. 무지해서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것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우매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질문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할 때 나의 삶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우면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술술을 파악을 잘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명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반응했어요 술술을 파악하고요 29절부터 32절입니다 첫 번째 무지함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뭐냐? 성경도 오해했고 능력도 오해했다는 거죠. 29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거지. 그리고 32절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지요. 너희들이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냐는 그러면서 반박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부활은 결혼과 출산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은 나의 DNA를 남겨놓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는 영생하기 때문에 구선을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산한 것도 없고 결혼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개시록 24, 24장 4절인가요? 24장 4절, 아,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많이 듣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자가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다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목사님들 와서 예배할 때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다시 죽은 게 아니다는 거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슬픈 것도 없다는 거죠. 기쁨만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들면서 예수님이 반박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요. 이것이 과거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의 시제를 썼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이 모세가 이야기할 주전 1500, 1400년 이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들의 육신은 죽었지만은 이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냐면요 주전 1991년에 죽었어요 이삭은 주전 1886년에 죽었고 야곱은 주전 1859년에 죽었어요 요셉은 1805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출애굽이 1446년에 죽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생전일 때는 한뭐 2000년 정도지요. 1991년에 죽었으니까. 주전 1991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한뭐 2000년 정도 대충 잡는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묘지도 있지요. 막벨라 굴에 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는,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는 거지요.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출애급 3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들이 읽지 않았냐 그것을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능력을 불신했다는 거요부활은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능력을 믿지 않을 때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을 불신은 여러분 사도개인들이 질문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었지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봤기 때문에 믿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 능력을 행하지 않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믿으면은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나사렛의 사람들처럼 많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했지만 그 지역에 가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요 능력을 불신는 사람들에게는 불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격자의 반응입니다. 33절입니다.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적인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책망을 했지만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했고요. 이 사람들은 침묵만 한게 아니라 도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무리들이라고 나오지, 다른 사람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없어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36개가 가장 좋은 병법 중에 하나지요. 가장 좋은 병법이에요. 여러분, 손자 병법에 제일 마지막에 36개라는 병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반응합니다. 가르침에 놀랐다고요. 이 오늘 나온 33절에 나온 이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산상설교한 산상설교가 마태복 5장 6장 7절인데 마지막에 산상설교하고 내려올 때에 그때의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랐다와 똑같습니다. 산상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도 무리들은 가르침에 놀라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불리하면 떠났고 이 무리들은 무리로서 남았다는 거지요. 구슬이 서마리라도 꿰매야 보배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될수 있다는 거지 무리로 남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우리에게 누구에게 가오리까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갈렸냐 청년이 떠나갔을 때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그났다는 거지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봤을 때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요. 안타까운 마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거길 떠나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탈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일에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뭘 피치 못하는 것들 있지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뒹글뒹글하면서 피치 못할 당직이라든지 자기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데는 가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단 안타까움을 나타내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말로 나의, 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나는 정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을 줄까 아니면은 흡족함을 주, 줄까 무리와 같은 나는 반응 보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성을 초월한 인식을 하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을 영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부활 후의 삶에 관해서, 사후의 삶에 관해서 오해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두개인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활을, 이 사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거죠. 가장 중심적인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거 이 본문을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왜곡함 없이 곡학 아세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는가 하는거지요 이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고쳐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변기하면 안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요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지 않냐 하는 거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두계인들과의 삶에 차별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가, 때때로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 뭐 진앙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없다. 마 철학자 니체는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에 미쳐버렸죠.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았어 성령 충만해서 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듯이, 성령으로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호탁해, 내 영이 호탁해져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로 고백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음에 오는 내생 사후의 세계를 부활을 잘 준비하면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